아, 저, 그 말이 지금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5, 6년 정도 했는데, 전혀 뭐, 실력도 예. 안 늘고, 항공도 연도가 제대로 안 되고, 허보 수준이고, 박자는 문제입니다. 발박자를 나름대로 막 한다고, 발로 예. 이래 맞춰도, 뜻밖자 나오면, 네. 감당이 잘안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많은 세월을, 예. 조금이라도 좀, 효과가 좀 있고, 예. 나름대로 막, 다한다 소리는 뭐들어도 흉내는 내내 하는 소리 정도만 들어도 예. 이렇게 막억울하지 않을 건데 아하. 그 세월 대비 지금 실력 해 한숨 밖에 안 나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을 하면 한숨 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을 거예요 여기저기 많이 배우러 다니셨대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선생님도 찾아가 보고 카페에 들어와서 배워보기도 하고 동영상으로 레슨 해보기도 하고 스카이프 가지고 레슨도 해보고 하셨대요 결과적으로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낭비, 시간 낭비 돈도 돈이지만 지금까지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그 시간 낭비를 하면 은 너무 억울하다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꾸 한숨만 나오신다고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음성은 변조했지만 그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처럼 시간과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기타를 좀잘 쳐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근데 연주를 해낼 수 있게 못해드리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한 느낌이 들었어요 었 그래서 제가 역설적이게도요 제가 만든 커리큘럼을 더 빨리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 들으면 되게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제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제 커리큘럼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나름대로 많은 실험을 했거든요 그 결과 된다 이 방법이면 충분히 할수 있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올해에 프로젝트를 하나를 기획을 했습니다 1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료로 알게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타를 배우는 순서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선율 연주법의 핵심 테크닉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통 기타 코드 반주법의 핵심 테크닉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온라인으로 기타 수업을 잘 받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준비한 것은 선물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할 교재를 요약을 했습니다 이 요약본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타 치는 손 만드는 거에다 초점을 맞출 겁니다 반주법을 하든 선율을 하든 양손으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피킹을 하든 뚱기든 왼손으로 선율을 치든 코드를 잡든 어쨌든 양손을 움직여서 기타를 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 움직이는 방법, 스트로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왼손 움직이는 방법, 코드 잡는 방법, 코드 움직이는 방법 그 다음에 손가락을 개별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이 방법들을 전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킬 겁니다. 연습이 아니에요. 훈련을 시킬 겁니다. 제가. 자두 번째는요. 오선악보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전주 간주 후주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오브리 선주까지 악보에 적혀있으면 다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세번째는 요 코드 반주법에서요 박자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코드를 깔끔하게 소리를 내면서 바꾸는 것까지 예쁘게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그 다음에 네번째는요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자고구주법 어떻게 치는지 아시죠 칼리소와도칠줄다단 말이에요 슬로락도 칠줄 알고 도니파솔라시도 할줄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습을 해도 왜 안느냐고요 왜 연주가 깔끔하게 안 나오냐고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연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완전 초짜가 아니면 은 웬만큼 영상에서 다 봤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로 내거로 만들기 위한 연습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결과 뇌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방법을 적용해서 연습법을 딱 만들어서 제가 활용을 하고 우리 수강생분들을 지도를 해서 실습을 시켜보니까 효과가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으로도 효율적인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요 손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선학부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박자로 코드도 소리를 낼 수가 있고 리듬도 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처음 보는 악보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대지지 않으세요? 연주를 하다보면 은요 서너 군데 정도 어려운 부분이 꼭 나옵니다 꼭. 근데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그 곡이 내곡이 네안 되는 거예요 연주에 못 올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연습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으시면 어려운 부분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 목표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손이 기타 지판 위에서 막 신나게 막 춤추듯이 날아다니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멋진 일 아닐까요? 그죠? 2021년에 기타를 꼭 배워서 잘 연주를 해보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는 분들께서는요. 제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교재 요약본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음 페이지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커리큘럼 알아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